예 네,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이제 그 설에 먹을 홍어 해무침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는 국산 홍어야 국산 홍어인데 음. 이게 한팩에 얼마냐 그러면 만 오천 원 하더라고 근데 요거 요거 좀더 줬어 음. 어, 이게 국산 홍어니까 이게 좋잖아 이게 수입 홍어는 아주 너무 질겨 이래서 다 풀고 너무 맛있겠지? 통과만 봐도 맛있지 아, 맛있겠다. 음, 맛있겠네요. <웃음> 맛있겠어요? 네. 결이 좋네, 딱. 응. 음, 복사는 그래. 음. 그러니까 부드러워, 살이. 결이 이렇게 탁탁탁 예쁘게 다 사라졌네. 응. 음.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. 더 때려야 돼, 그거. 응? 막걸리 넘칠 때, 응. 숟가락으로 때려줘. 여기를? 여기, 여기. 몸통을. 응. 다 새겼다, 근데 이미. 새겼다. <웃음> 세게 때리면 그게 들어가. 음. 다 됐네. 제대로 하려고 막걸리도사왔네 음, 막걸리를 여기다가 음. 좀 이렇게 부숴주면, 이 홍어가 꼬들꼬들해. 삭히나, 이제? 조금? 아, 삭히는 게 아니라 꼬들꼬들하게 부숴주는 거야. 음. 음. 벨라드의 방식이야. 그 놔두고, 이제, 오이. 이렇게 4등분 해가지고, 가운데 씨는 좀 이렇게. 딱 발라내야 돼한 개는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냥 한개 넣는 거야 물을 이렇게 팔팔 물을 팔팔 끓여야 돼 그래가지고 이게 잠길 정도로 좀 넉넉하게 붓고 초 오이를 절고해야 되니까 설탕 한두 숟가락 정도 넣고 이건 두배 식초 두배 식초도 두 숟가락 소금은 한 티스푼 넣고. 다 녹았지? 그럼 오이를 이렇게 넣어. 그럼 오이가 아삭아삭해. 뜨거운 물에 넣. 이렇게 뜨거운 물로 절구면은 아삭아삭하더라고. 넣고, 이제 무말랭이. 이게 무말랭이를 내가 이렇게 좀, 어, 무채보다 조금 더 굵게 썰어가지고 말렸는데, 요거를 넣고 홍어를 묻히면, 아주 오돌오돌하니 훨씬 맛있더라고.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섞어서 그냥 불리는 거야. 이렇게 절이는 거야. 절이요. 린거보다도 절이요. 이렇게 한 30분 놔두면 돼. 놔두는 동안에 이제 양념을 미나리 한 웅큼, 한 웅큼. 홍고추. 홍고추 하나, 청양고추 두 개. 씨는 털어도 되고 안 털어도 되고 파 쪽파 넣어도 되고 대파 넣어도 되고 아, 쪽파가 없어서 그냥 대파를 조금 썰어 넣어야지 이정도만 반개 정도 이제 홍어를 꼭 짜야 돼 이제 오이, 이 식초가 들어가서 오이 색깔이 어? 좀 색깔이 파란색이 좀 죽었네. 물건에 <웃음> <이번에> 다 뿌렸잖아요. <웃음> 여기 이제 미나리랑 고추 썰어 놓은 거 넣고, 파도 넣고, 다 넣어. 여기 홍어에는, 홍어에는 초, 초장을 조금 넣어서 좀 먼저 이렇게 주물러 놔야 돼. 한 숟가락 정도 넣고, 세개 정도만 넣어주고, 소금, 마늘 반 숟가락. 생강 조금 깨세개 4개 정도 설탕 이게 새콤달콤해야 맛있거든 세개 정도 넣고 소금을 넣어 참기름. 옛날에 시골에서는 이게 초, 이제 초무침에는 어, 참기름이 들어가면 그, 신맛이 좀 덜해지니까 참기름 넣지 말라 그러는데 지금은 그 시골에서는 막걸리로 만들어 놓은 초기 때문에 그렇게 쓰, 지가 않거든. 근데 지금은 이게 양조 시초니까 참기름을 넣어도 괜찮아. 식초가 너무 세니까. 이제 다된것 같은데 간만 보면 되겠다. 됐네. 딱 맞네. 응. 맛있어? 응. 딱 맛있어. 이제 새콤달콤은 이제 입맛에 맞춰서 흰게 좋아하면 더싱거더 넣어도 되고 입맛에 맞추면 돼. 이 정도면 딱 괜찮은데 응, 맛있다. 와. 하나 줄까? 응. 하나 줘. 와. 또크다 넣어볼까? 응, 어떡해? 줘봐, 줘봐. 더 시게 먹으려면 식초 좀더 넣어도 되고. 어때? 음, 맛이 딱 좋네. 응? 음, 응? 응, 딱 됐지? 음, 응. 응. 잘 맞췄어. 음. 응. 나는 식초 조금 더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. 응 음. 설탕도 그렇고. 난 지금도 딱 좋아. 응, 지금도 좋은데, 식초를 조금만 더 넣어봐. 아, 맛있어. 응, 넣고. 어, 고기도 되게 부드러운데? 부드러워. 설탕도 좀더 넣고. 이렇게 하면은, 약간, 신맛도 강하고, 음. 단맛도 강하고, 설탕도 딱 좋을 것 같아. 미리 좀 이렇게 묻혀놔도 이렇게 숙성이 되면 더 맛있으니까, 아, 설, 한참 전에 이렇게 묻혀놔도 설에 먹으면 좋아요. 숙성된 다음에 먹으면 더 맛있어. 간이 폭 배가지고. 그리고 먹을 때, 이거, 이거 무말랭이 하나씩 먹으면 오들오들하니 식감이 좋네요. 음. 음. 음, 맛있다. 깨 뿌리게. 음. 이렇게 또 설, 설, 그 음식을 또한 가지 예, 했네요. 음, 이렇게 해봐,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